아, 보여줘 되게...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동백꽃사동백꽃사동백꽃사 아, 야! 마랑 부이록.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한국입니다. 아, 시차 적응이 좀 힘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또밝기찬 하루와 함께 또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 이제 살아가고 있어! 나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 너를 지구하고 있어! 아... 어떻게들? 저들이좀 지내셨나? 아, 그냥 오트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트밀 자 보세요 맛있겠죠? 맛있겠냐 이씨 개그릇 아니냐 어차피 전자렌지에 오븐 구우면 다 깨끗해집니다. 5분 기다렸다가 밥 먹겠습니다. 깨끗이 사용했지? 위시게 깨끗이 사용했지? 100g 소금. 여장서 이거 먹으면서 함께 마치고 좀 있다가. 운동 가고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요새 많이 폈다 응? 이야, 저 범고래 저거 닭띠 어디 있어 닭띠? 닭띠 어디 있어 닭띠 아 저기 있구나 우리 닭띠가 닭띠 닭디? 닭띠야 오랜만이네 바빴다 잘 지냈니? 아이 벚꽃 구경 좀 하고 다녀 응? 닭야 벚꽃 구좀 하렴 다들 잘 있네요 예, 는 동안 또 저를 그리워할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닭띠랑또봐 와. 안되겠네 저거 저거 좀 비쌌네 안뒤디디디 아, 안니디디디 여기서도 잘안 해요. 안니디디디 아니디디디 아몬드 먹을래? 나 지금 요새 식단인데 좀 먹을래? 닭띠야, 닭띠 닭티 온다, 닭띠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닭띠. 닭돈다 장띠야? 어 장띠 저 먹네요, 땅콩. 자기 땅콩. 어 다이. <웃음> 응? 야 너희도 먹어라. <웃음> 자 여러분들 선크림 바를 때는요 두세 겹씩 발라야 돼요. 제가 지금 한겹 발랐거든요. 제가 미리. 미리. 두개 올... 절대 한개 빨으면 안 됩니다. 10분 갑니다. 10분... 세개 올... 톡톡톡 두들겨줘야 돼. 두드려 마셔래 돼. 놀아... 어머 야, 근데 하나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이렇게. 아빠, 엄마, 딸,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조카, 외삼촌의 옆집 아저씨, 아줌마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게얼마 좋아요 이게 바깥 운동이 그래서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잘잘잘잘 빨리 사진 찍고 빨리 가 그래요?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찍고 네, 빨리, 네. 빨리 네. 와, 빨리 <목소리> <웃음> 나도 같이. 빨리 빨리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나도 이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나오 같이. 도이 나도 같이. 이이이이오이이이이 아니 운동하러 왔지 예예 예. 예. 예. 세세요오 좋아 좋아 역시 바로 왕 이거 이거 려고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파허스트거든요 저항 달리기 좀 해보려고 하 아래 왼쪽 오른쪽 뒤쪽 제자리 고! 구상? 구성, 아 구성, 어 구성, 구성, 구성, 구성. 네. 일단 음, 네. 누구야? 기다아아니야 <람이> 아, 아 네, 아아 음. 아어 여기 운동 제일 잘하는 친구 없어? 저요, 제일 잘하는 친구야? 아니요 제일, 잘하것 같은데. 아, 와봐, 와봐, 봐 야, 영광이다, 영광이다. 야. 살면서 몇 킬로? 한에넣기이세요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재미있다, 와, 와. 영광이다, 영광이다. 나 FC 탈킬예요 아쉽나네. 야, 이거 진짜. 어! <웃음> 야, 1초, 1초. 야, 1초. 야, 1초. 야, 1초. 야, 1초. 야, 1초. 야, 1초. 야, 이거 이야야아 이거 이상야 거야? 할수 있어, 뭐. 아,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아, 아, 있어. 그래. 가능해? 아, 아, 아 그래. 그래. 허벅지 야벅 허벅지 허벅지 허벅 허벅지 허벅 야, 허벅지 야벅 야, 허벅지 허벅지 허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허 오, 밀어 봐, 밀어져, 밀어져. 당원이 아, 어봐 밀어 아, 아. 빨리! 밀어봐 빨리 어봐어봐리 밀어, 불어봐! 아, 불어어어 빨리. 불어봐! 아, Vel 아, <목소리> 고마워, 고마워. 어 되게 어, 어, 어, 어. 어디, 어디 중학교? 동백 중학교 구성중학교 구성중이야구성중이야구성중이아너 다른 중학교야? 네 아, 어디 중학교요? 동백중학교요 동백중학교 선 구성중학교 선구리에 아, 아, 이제, 이제 나들이랑눌주고 꿈나분들 이렇게 밟아 놔야 무럭무럭 자라요 짜리 짜리 짜리 짜 이렇게, 이렇게 자어나는 애들 이렇게 죠 이렇게 여덟 아홉 라스트 열 여덟 아홉 아 有一个有一个有一个有一个有一个有有有 에휴. 예. 아, 시원하다 저 예의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용조용히 브이로그를 찍고 또 조용조용히 이제 어, 행시를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약간 좀 피맛이 나는, 목에 피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습니다. 카스 나나다크! 하,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카스를 마시다니. 오랜만에 코레아에 돌아왔는데 it's, 짐승이 온거죠 와 진짜 요새 남성분들 다 죽었다 It's like... 뒤점멸 뒤졌다 예. 왜 남성분들은 지들이 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얘기 안하고 넘죠?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여자의 등을 떠밀죠 그런게 그런 되게 많아 진짜 여자친구 와가지고 아막 뒤에 쫓아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어떤... 다 들려 야다 들려 씨 뒤에서 어, 마랑 마랑 마랑 아 마랑아 마랑 아 다시 어, 마랑 아아 아, 근데 마랑 저거 마랑 좀아저 좋은... 마랑 살치고 싶은데 하면 여자친구가 누구 내 누구 내 누구 내 누구 내아저 사진 찍어달라 그래 아 근데 아저나 오늘 좋아하 존나 크다 아 마랑 존나 잘생겼다 와 마랑 진짜 진짜 남자 같다 아니 이거 사진 찍어달해와저 마랑 진짜 대박이다 와 마랑 와저 마랑 어 여자친구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진짜 마랑네 팬인데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럼 뒤에서 남자가 남자가 죽고 싶어. 찍어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대부분 이래요 진짜 큰나스어나스났나스자나같은면 이렇게 사진 찍어, 찍어 여기 GD GD 여기 사진 넣어주세요 GD w h GD? 이렇게 찍는데 지금 제가, 제가 만난남성분 어떻게 찍는지 알아요? 아, 안녕하세요 예 찍을게요 1, 2, 셋왜 셀카 찍을 때 자기 얼굴을 반을가는지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야! 나 진짜 오랜만에 한국 왔는데 한국 나 없는 돈 어떻게 된 거야? 사진 찍으시고 당당하게 자기 셀카 찍으세요 형 외국에서 수돗물 잘못 마시면 큰일 나. 제가 만약에 진짜 수돗물 마셔서 기생충이 여기서 에그? 저는요 구충제 안 먹어요 전 구충제 만듭니다 어떻게? 손을 접어서. 느끼죠? 전제 몸을 느껴요. 이 코어 알죠? 이 코어. 이 코어가 왜 발달하는지 알아요? 예? 기생충 잡기 위해서. 구충제. 두 개, 두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내려가? 여기? 여기냐? 여기? 여기? 이 정도 고통쯤이야. 참으면서. 해충을 잡아요. 저희는 강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도달했으니까, 여러분들, 저, 제 브이로그 보시면서, 남성 호르몬을 좀 증가시키고, 볼컵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 목표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정만 지켜봐 주시고, 정글 서팔, 지나서 가자. 헤이! Hey! 엉금 엉금 지나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어떼가 나온다 아어떼야 엉금 엉금 길을 지나니 하이 저기 멀리 기다리던 하이 다이거가 나를 기다려 어이! 아무 때가 나 온다 아무 때! 헤이!